반갑습니다. 그래요. 저는 야스의 실력자 음... 피안대입니다. 오늘은 야스의 실력자답게 야스를 해볼까요? 머거컬이랑 멀펠트 똑같이 생겼는데? 게 <웃음> 형제인데? 어 진짜 똑같이 생겼는데? <웃음> 똑같이 똑생겼는 <웃음> 아니 진짜 장난을 치고 똑같이 생겼는데? <웃음> 진짜 똑같이 생겼는데? <웃음> <웃음> 게임 시작과 동시에 노틀룩스의 앞장으로 인별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정민이지 <웃음> 아니죠. 남자는 확치해야 됩니다. 인벨을 아, 실패한 아, 줄 아, 알고 어, 빼려고 뭐. 했던 찰나 상대가 합류하게 되고 1렙 뭐, 뭐, 판타가 뭐, 뭐, 시작됐습니다. 뭐. 야 지렸다! 아니 하우스인데 계속 들어온다고? 어 달아! 아니 <웃음> 오 임베때 운이 좋게 2 k g 먹었고 경험치를 놓치지 않기 위해 바로 라인으로 왔습니다 임베때2 k g 먹은 저는 마치 야생의 맹수같은 느낌 맹수 여러분 사냥꾼들 조심하세요 야수의 궁극기인 건머스를 이용해서 상대를 교란시킨 후솔킬을 따줍니다 뭐야 나 푸짓짝 부지짝... 야 때릴 것까는 없잖아 아니 말을 되는 소리를 해야지 우리팀 정글이 제 바로 밑에 있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앞에 나와있어 줍시다 때마침 람머스가 대굴대굴 굴러왔고 우리팀 정글도 합류합니다야 이게 뭐야 개 섹시감이 진짜 미쳤어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500원 감사합니다. 나란 남자는 왜 이렇게 섹시한거지? 그후 타워골드를 뜯으며 말파와 성장차이를 벌렸고 저는 개멋있습니다 그야 이게 뭐야 이제 말파이트와 저는 엄청난 성장차이가 나기 시작했고 이제는 조금 무리를 해도 될 때가 왔습니다 야수의 공극기 검머, 검머색꽃, 이큐공. 헉. 아아 제 실수로 제가 따이긴 했지만 같은 팀의 빠른 백업으로 손해를 이득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이 국민 올라가니더라고 대답해줘용. 올라가 한만에 착지캐틀했는데 우와 도발 걸린다. 아니 적당히 던져야 될거 아니야? 벌레 같은 야수호가 딸긴 어, 했지만 아, 그래도, 아니라, 그래도 캐리, 다행히 이겼습니다. <목소리> 야이번 아, 잘했지? 야 이분은 잘했지? 이분 진짜 잘하지 않았냐? 아니 이게 진짜 억울한게 난이 닉네임이 상하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편집하다 읽어보니까 닉네임이 상하잖아 이렇게 이번 한타도 이기고 타워 밀고 억제기 밀고 솔방울 타고 배트라. 돼지들한테 맞아보기도 하고 템뭐 살지 고민도 하다가 심심해서 두꺼비 한번 넘어주고 마지막 한타도 이겨서 게임도 이겼습니다 아니 이제 영상을 겁나 대충 만드네 아니 롤말고는 영상을 안올리냐? 아...